Log, ASMR Dung. Total n e g a t i v e Benefit Yul Nulil s u i t s u b n a d a Uchuk Sandan Card Lul Click Hagid Hajuse Yor.